오늘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 성막이라는 주제로 성막의 기본적인 구성과 성막의 울타리, 그리고 성막의 뜰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그 속에 있는 의미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성막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먼저 드시나요? 많은 사람들이 성막에 대해서 생각하면 그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필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디모세후서 3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를 교육하기 유익하니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성경은 어떻게 기록된 것일까요? 디모데우서의 말씀에 의하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기에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며 17절에 나오듯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 즉,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신 교훈과 책망의 모든 내용들을 그것을 믿고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능력을 갖추게 한다는 뜻이지요. 성막도 마찬가지인데요. 성경에 기록된 성막의 교훈과 의미는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믿는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된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배우게, 우리가 배우게 될 성막에는 과연 어떤 비밀들이 숨겨져 있을까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타임머신을 타고 3,500년 전으로 돌아가 성막에 대한 투어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성막은 누가, 언제, 왜, 무슨 목적으로 지었을까요? 성막은 다른 말로 장막 또는 회막이라고 불러졌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 모세가 신의 산에서 받은 하나님의 개시에 따라 하나님을 섬길 목적으로 지상에 세워진 예배처소입니다. 어, 출애국기 25장 9절을 보면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다,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알수 있듯이 성막은 인간이 인간의 지혜로 디자인한 것이 아니라 내가 즉 하나님께서 내게 즉 모세에게 보여주는 모양대로 장막을 지으며 기구들 또한 그 모양을 따라 지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다시 말해 성막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직접 설계하신 하늘의 성막의 모양을 본따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임재하신 처소라고 할수 있으며 거룩히 구별된 예배의 장소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직접 설계하신 하늘의 상, 성막의 모형을 따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임재처소 즉 거룩히 구별된 예배의 장소인데요. 이스라엘 민족을 예굽 땅에서 인도해내신 하나님께서는 시내 산으로, 산으로 내려오셔서 모세에게 십스 명을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머무르실 수 있는 거룩한 장소를 지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성소의 각 구조와 모양, 규격, 재료와 만드는 방법까지 하나하나 세세하게 알려주시며 친히 임재의 공간을 계획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성막이었죠. 성막은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직접 임재하시는 공간으로서 하나님이 정하신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드리는 곳이었습니다. 또한 성막은 광야생활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중심이 되는 공간이었습니다. 성막 주변에 지파별로 자리를 잡고 생활하는 이스라엘 민족은 구름이 성막 위로 떠오를 때 구름의 인도를 따라야 했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 날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자 히브리서 8장 5절을 보면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양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때 지시하심을 얻은 것과 어둠과 같으니 이르시되 삶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성막은 하나님께서 직접 계획하신 장소였기 때문에 인간이 인식할 수 있는 하나님의 모형이자 그림자였으며 동시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시기 위해 사용하시던 도구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성막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제사와 예배를 통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곳입니다. 성막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에 따라 하나님께 각종 제사를 드렸는데요.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범죄 사건 이후 모든 인간은 죄 때문에 너무나도 깨끗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다시 만나 교제할 수 없게 되었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반드시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의 목적은 희생 제물을 통해 죄를 씻고 불로 태움으로 우리의 죄를 우리 죄로 인해 멀어졌던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다시 가까워지도록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곳으로 인간들의 창조 목적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곳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성막의 가장 기본적인 구조부터 알아볼까요? 성막은 성막 울타리, 성막들, 성소 그리고 지성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한 성막을 구성하는 요소, 요소마다 의미하는 바가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성막 울타리, 성막들을 구성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울타리와 성막들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우리가 알아보야할 것들이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듯이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라는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원복음 즉 원시복음 완전한 신 완전한 인간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성경의 모든 부분이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울타리와 성막들의 구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면서 어떤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곳이 바로 광야 한가운데 있는 성막입니다. 자 우리가 가장 먼저 볼수 있는 부분인 울타리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성막의 울타리는 녹기둥과 새하얀 세마포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가 가장 먼저 볼수 있는 울타리 부분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울타리는, 어, 성망의 울타리는 녹기둥과 새하얀 세마포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먼저 녹기둥은 총 60개로, 동과 서에 각각 10개, 남과 북에 각각 20개로 총 60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어, 새하얀 세마포도 있고요. 여기에 녹기둥을 고정해주는 말뚝과, 그리고 그 말뚝과 녹기둥을 단단히 고정해주는 줄도 있는데요. 말뚝은 노스로 만들어졌으며, 녹기둥은 안과 박해 땅에 박혀져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보면 녹기둥, 노스로 만들어진 말뚝과 같이 노이라는 단어를 많이 볼수 있는데요. 성경에서 노은 우리가 아는 금속, 즉 구리를 뜻합니다. 출애굽기 27장 19절을 보게 되면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에 다, 말뚝을 다 노수로 할 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들과 말뚝, 그리고 뜰의 포장, 말, 말뚝은 왜 노수로 만들어졌을까요? 노수는 녹슬지 않고 부식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패할 수 없는 생명과 죽음을 말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소한 소재인 노시라는 소재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알아보고 있는 성막 울타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다른 것들은 또 무엇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막의 울타리에 속하는 기둥에는 갈고리와 가름대 또한 모두 은으로 되어 있는데요. 출애국기 38장 25절과 27절을 보면 개수된 회중이 드린 은은 성수의 세겔로 100달란트와 1 7 7 5세겔이니 27절, 은 100달란트로 성수의 받침과 휘장문 내 기둥 받침을 모두 100개를 부어 만들었으니 각 받침마다 한 달란트씩 모두 100달란트요. 은은 성경에서 생명의 속전을, 속전으로 속죄를 의미하게 됩니다. 여기에 사용되어진 은은 우리가 위에서 볼수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송전으로 지불된 것입니다. 이것이 출애국기 30장 11절에서 15절에 잘 나와 있는데요. 다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선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개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와께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착수, 개수할 때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르 개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계를 낼지니 한세겔은2 0케라라그 반세계를 여호와께 드릴지며 개수 중에 드는 모든 자곧 스무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계를 서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알수 있듯이 우리는 오지 생명의 속전, 즉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되어져야 되는 것이 속죄임을 알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말뚝이 보여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말뚝은 기둥이 안전하고 곱게 세워질 수 있도록 말뚝을 박아 줄로 메어놓은 것을 얘기하는데요. 단단히 박힌 말뚝은 안전한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를 의미합니다. 이사야 22장 23절을 보면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힘같이 그를 경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이 계시는 성막의 경고함을 보여주며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의 안전함을 보여주게 됩니다. 또한 말뚝과 기둥을 묶어주는 줄은 그것들이 안전하고 곱게 세워질수 있도록 하는데요. 호세야 11장 4절을 보면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명예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이는 하나님께서 사랑의 줄로 주님과 우리를 하나로 묶어 하나님의 품 안에서 붙잡아 주시고 회복시킨다, 회복시키신다는 하나님의 표현입니다. 자, 또한 새하얀 세마포가 있지요. 이 세마포의 역할은 하나님과 세상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구분을 만드는데요. 오직 세마포 안에서만 인간과 하나님이 만날 수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과 하나님과의 만남이 마련되어 있음을 보여주며 세마포가 하얀색인 이유는 하나님의 온전한 의와 깨끗하심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죄인들이 자신의 선행 또는 도덕적 삶이나 의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막으며 오직 우리의 통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성막의 외부는 다 보았으니 한번 내부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부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문을 통과해야 되는데요. 한번 여기서 문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성막의 문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중앙에 위치하여 있기에 사방팔방으로 문을 만들어 접근이 용이하게 하는 것이 좋았을 것 같은데요. 왜 하나님께서는 오직 단 하나의 문만을 만들려고 하셨는지 지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애국기 27장 1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뜰 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네개꽘 배실로 수놓았잔 20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시오 받침이 넷시며라고 하는데요. 성막의 문은 바로 이러한 모양입니다. 가로가 20규빗, 세로가 5규빗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성막의 문은 청색, 자색, 홍색, 백색, 즉 배실로 짜여져 있습니다. 청색은 생명의 색깔이며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며 청색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푸른 하늘에 영광 중에 계시는 하나님의 상징색으로 천국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자색은 왕권을 의미하는 색깔이며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홍색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홍색은 피를 의미하며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배실, 즉 백색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죄없으신 의로움과 완전성의 상징색입니다. 그러므로 문의 흰색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결을 의미하며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의미하게 됩니다. 다같이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 말씀과 같이 성막에는 오직 하나의 문만이 존재하는데요. 성막 사방에는 열두지파가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성막 문 앞쪽에 있는 유다지파의 집만이 보여지지만 원래 성경에는 한쪽씩 세지파가 성전을 중심으로 성막을 중심으로 사방으로 진을 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만약 동서남북 네방향으로 문을 냈으면 얼마나 편했을까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으로 들어가는 문을 오직 하나, 그것도 동쪽에만 하나 만드셨습니다. 바로 그 이유가 요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하는 말씀일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다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라 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이 말씀과 유일한 문, 동쪽에 있는 유일한 문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바로 독생자입니다. 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문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뿐이시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볼수 있듯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분명 구원에 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동서남부 네 방향 중 하필 동쪽에 그 하나뿐인 문을 만들게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쪽은 태양이 떠오르는 곳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습니다. 또 동쪽은 어둠 속에서의 참 소망을 상징하는 곳이었으며 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참 소망을 갖고 오셨음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이었는데요. 그리스도 안에는 바라는 모든 소망이 다 들어있기에 동쪽문은 소망의 문을 의미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쪽문 앞에 유다지파를 배치시키셨는데 이스라엘의 구원의 소망인 메시아 대신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유다지파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시게 되었다는 점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성막문은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구분을 의미합니다. 우리 중그 누구도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는데요. 우리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성막의 문은 열리고 닫히는 문으로 언제까지나 열려 있는 문은 아니라는 것이죠. 한번 열고 들어가면 곧 닫히는 닫히고 마는 바로 그런 구조였습니다.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2장 22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다윗의 집에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르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또한 구절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노아시대에 하나님께서 홍수 직전 방주의 문을 닫으시면서 하신 말씀이죠 창세기 7장 16절 말씀입니다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들어가매여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다 닫으시니라 자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5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의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힌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문이 닫으, 문을 닫으신다고 말씀하시는데요. 하지만 사탄은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으로 닫히는 문 말고 접근할 수 있는 다른 길이 많이 있다고 울타리를 넘기기를 부추깁니다. 이것은 명백한 강도지시며 미혹에 넘어가는 자는 반드시 멸망으로 떨어지게 된다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길은 멸망으로 가는 넓은 문이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 14절에 나오듯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아무리 우리 눈에 좁고 험난해 보이는 길일지라도 오직 예수님만이 그 통로 대신에 생명의 길로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 성망의 문은 여러 명이 한꺼번에 들어갈 수 없고 한 번에 한 사람씩만 들어갈 수 있는 구조로 개개인이 한 사람씩 들어가서 구원을 얻는 문입니다. 즉 우리는 모두 각자 개개인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들어와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부모님이 잘 믿으면 자녀도 부모님의 믿음으로 같이 천국 가고 배우자가 잘 믿으면 그 믿음으로 상대편도 같이 천국 갈수 있다고 착각하시는데요. 하지만 성막문을 통해서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하나뿐인 구원의 문은 각자 자신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대심을 고백할 수 있는 단한 사람씩만 통과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성막의 문의 기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서는 문의 기둥이 총 5개로 나오는데요.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성막의 문의 기둥은 총 4개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성막을 표현한 그림들을 찾아보면 성막의 문의 기둥은 총 5개로 묘사되어져 있는데요. 우리는 그 이유를 성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출애굽기 26장 37절의 말씀과 혼용되어 사용지, 사용되어진 것인데요. 어, 26장 37절을 보면 그 휘장문을 위하여 기둥 다섯을조각목으로 만들어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번역 과정에서 휘장문을 문으로 또는 착각하여서 혼용되어서 이렇게 다섯 개로 묘사된 그림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인데요. 어, 실제로는 문은 총, 문의 기둥은 총네 개로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문의 기둥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의 기둥에도 여러 가지 흥미로운 주장들이 있는데요. 먼저 이네 개의 기둥은 우리가 신약에서 제일 앞에 볼수 있는 사복음서를 의미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 을 의미하고요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 누가복음은 죄 없는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요한복음은 신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사복음서는 복음서를 대상으로 하는 독자가 다릅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 마가복음은 로마인 누가복음은 대오빌로 각하, 요한복음은 열방의 전 인류가 독자입니다. 이처럼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네 개의 기둥으로 사복음서를 두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사복음서의 독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다는, 드러내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주장도 있습니다. 성전이 내네 모서리를 가지고 있으며 문의 기둥이 또한 네개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경의 마지막 부분인 게시록 7장 1절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게시록 7장 1절에 나오는 땅의 내네 모퉁이라는 단어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4라는 숫자는 보통 땅을 상징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보고 만든 이 상, 성막은 바로 하늘의 모양을 보고 만든 것이라는 정통적인 학자들의 견해인데요. 우리가 현대과학으로는 믿고 있는 땅의 구조는 일반적으로 구체, 즉 원형이지만 성경뿐 아니라 500년 전까지만 해도 과거 사람들이 믿고 있던 땅의 구조는 내 모퉁이가 존재하는 스 q u 즉 네모 형태였습니다. 여기 그림에 보이시는 것처럼 우리가 사는 둥근 형태의 땅이 있고 그 밖으로 천사들이 내 기둥으로 바치고 있는 내 모퉁이의 더 넓은 네모 형태의 땅이 있다는 것이지요. 일반적으로 말하는 플 r t 스의 돈밖에 땅이라고 하는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 믿지 않으시는 분들이더라도 일단 성경에서 말하는 구조는 이런 구조이고 그것의 기초에서 성막문과 성막과 성막과 기둥의 땅의 네 모퉁이를 상징하는 4라는 숫자가 적용되어 있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성전들로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여기에 성막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이 보이는데요. 이곳에서 성막으로 들어가기 전흠 없는 제물인지 확인한 후 성막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는 잠시 후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도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성전들에는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는데요. 출애굽기 27장 1절에서 8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다섯 규빗, 너비가 다섯 규빗의 재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삼 규빗으로 하고, 그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재단을 노수로 감싸고, 재를 담는 통과 부삭과 대야와 고기갈고리와 부름기는 그릇을 만들되, 재단의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지며, 재단을 위하여 노수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에 네 모퉁이에 네 놋고리 넷을 만들고, 그물은 재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재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그 재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노수로 쌀지며 재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껴어 재단을 매게 할지며 재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모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자 여기서 우리가 볼수 있는 것은 번제단은 조각목으로 만들어 노수로 감싼 것입니다. 이곳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 바치는 재물을 불로 태우는 곳이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간단하게 번제라는 제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번제는 이름에서도 알수 있듯이 재물을 태워서 바치는 제사제도 중 하나였는데요. 번제단은 여우와 하나님께 번제의 제사를 드리던 단입니다. 제사란 히브리어 자바은은 희, 희생을 드리다, 제사를 드리다 라는 가진 뜻을 가진 말인데요. 그러니까 제사는 하나님께 재물을 드리는 행위를 뜻하는 것으로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구약 시대의 예배였던 것이죠. 번제단에서 제 번제물로 드려지는 재물에는숫소 암소, 숫염소, 암염소, 숫양, 암양, 산 비둘기 또는 집 비둘기 새끼, 고운 곡식의 가루, 구운 무교병, 복았지은첫 이삭 등이 있는데요. 번재단에서 드려지는 예물은 적당히 드리거나 아무렇게나 드려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율법의 규정대로 드려져야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드려, 하나님께 드려지는 재물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춰야만 했습니다. 첫 번째로 온전한 것이었어만 했습니다. 레위기 22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면 만일 누구든지 서운한 것을 갚으려 하든지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재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너희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배임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습진 있는 것이나 비를 먹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이런 것들은 재단 위에 화재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구별하여 온전한 것을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했습니다. 고린도 후서 9장 7절의 말씀을 보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대로 할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그리고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이렇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제를 통하여 하나님께 재물을 바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곳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번제단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할까요? 번제단은 피가 흘려지는 곳이었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살펴봤듯이 피로 말미암아 구원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당시 그 피는 힘없는 어린 양 또는 소, 염소 하나님께 죄를 범한 염소로 하나님께 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 죽었습니다. 즉 번제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보여주는 모형인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7절을 보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설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번제단의 불은 하나님께로부터 바로 내려왔습니다. 하나님이 제물을 받으신 것입니다. 번제단의 불이 하나님께로부터 바로 내려왔다는 것을 통해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레위기 6장 12절 그리고 13절에서 볼수 있듯이 번제단의 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뜰에 있는 번제단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늘 마지막으로 알아볼 것은 바로 물두멍입니다. 출리국기 30장 18절과 20절 말씀을 보면 너는 물두멍으로 노슬 만들고 그 받침도 노슬로 만들어 쓰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재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재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재를 사를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렇게 물두멍에서 솜과 발을 씻어야 성소로 들어갈 수 있었는데요. 제사장들은 성막에 들어갈 때는 항상 그들의 수족을 씻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물두멍에서 세상의 더러운 것과 부정한 것을 날마다 시간마다 반복해서 씻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물두멍은 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성결케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자, 이 말씀을 예배소서 5장 26절에도 나오는데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해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 이는 곧 물로 씻어 하나님의 거룩한 물로 그 당시 제사장들이 자신의 수족을 씻었듯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함으로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요한 1서 1장 9절에서 알수 있듯이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오. 우리가 매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들고 나아가면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성막의 울타리, 문, 뜰에 위치한 번제단과 물두멍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그것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지 그리고 그 각각의 의미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성막은 성경을 이해함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개시에 따라 만들어진 곳이며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희생제물의 피로 발미암아 송량하시는 공간이기 때문이지요. 즉 성막은 하나님께서 직접 설계하시고 말씀하신 그대로 지으라고 명하신 거룩하고 구별된 장소였습니다. 무엇보다 성막은 그 자체가 바로 예수 그리소를 예표한다고 할수 있는데요. 성망을 예표하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자 여기서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헬라어 원어로 보면 이때 속하단, 속하다는 다는 공사 뭐뭐에 존재하다는 뜻의 에이신으로 쉽게 말해 그세상에 존재가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그세상에 존재가 아니면 어디에 속된 소속된 존재라는 뜻일까요? 바로 성막의 본체,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따로 구별되어 속해진 존재라는 뜻이지요. 우리는 세상 속에 속한 자가 아닌 예수님의 속한 자입니다. 거룩이란 말의 본래 의미는 구, 구별하다입니다. 성막의 본체이신 예수님께 속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세상에도 한 발, 하나님께 한 발, 이렇게 적당히 세상과 섞이는 혼합된 믿음, 다시 말해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아니한 뜨뜻미지근한 회색신앙은 완전히 버려야 합니다. 롯의 처처럼 멸망해가는 이 세상을 돌아보며 머뭇거리는 신앙도 완전히 버려버려, 버려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대적하는 이 세상과 섞여있는 모든 것들은 우리 삶 속에서 끊어내고 그 영향력들로부터 완전히 결별하고 떠나는 것이 바로 오늘 성막을 통해 가르쳐주시는 거룩, 즉 구별됨의 진정한 의미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막을 통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 구별된 성도를 어떻게 구원하실까요? 입 또한도 우리는 성막을 통해 배울 수 있었는데요. 앞서 제가 성막의 울타리는 너무 높아서 바깥에서 안을 볼 수도 없고 성막으로 안, 성막으로 들어가는 문은 오직 동쪽에 있는 문 하나였다고 말씀드릴 때 이것이 제약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 구별된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는 곳이며 구별되어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에는 희생 제물을 번제단에 태움으로 또는 또한 신약 시대에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는 이렇게 우리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하여 성막 울타리 밖에 있던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있던 우리를 오직 하나뿐인 성막문, 오직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여 주사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속한 거룩한 성도가 되도록 해주셨죠. 이 성막은 다른 말로 회막 또는 장막이라고 불러졌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입성한 후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후에는 성전이 성막을 대신해 땅에서는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이땅 어디에서도 이 성막과 성전을 찾아볼 수 없는데요. 성경 요한계시록 7장 15장, 7장과 15장에 가면 이 성막의 원형이라고 할수 있는 하늘의 성막, 장막이란 말이 다시 등장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바로 모세가 실제로 보고 그것을 바탕으로 만들었던 성막의 바탕이 되었던 것이죠. 다같이 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 13절에서 17절, 15장에서 15장 5절을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이 셀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니 장로 중 하나가 대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게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앉고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주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니라. 15장 5절입니다. 또이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여기서 하나님께서 직접 보호해주시는 하늘의 장마, 성막안에 들어갈 자들, 하나님과 예수님을 찬양하는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서셀수 없이 큰 흰옷 입은, 입은 무리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나요? 바로 7장 14절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 구원받은 자들, 즉 구별된 거룩한 성도들의 기준인데요. 세상과 섞이지 않고 구별된 성도들은 반드시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게 되는데요. 이때환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을 통과하면서 영원한 속죄물 대신 어린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를 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로 물든 영혼육을 씻어 구원함에 이르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때이환란 가운데 끝까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그분의 계명을 지킨 자들에게는 놀라운 상급이 주어지는데요. 그것이 바로 하늘의 장막 안에 들어가 하나님의 영원한 보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성도들은 다시는 배고프지도 않고, 다시는 목마르지도 않고, 집도 없이 광야로 쫓겨나야 했던, 쫓겨나 겪어야 했던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는 일도 다시는 없게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말씀대로 그곳, 하나님의 장막에서 주님의 한란을 겪으며 주의 자녀들이 흘려야 했던 모든 고통과 슬픔의 눈물을 다 씻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울타리로 우리를 이끄사 영원한 죽음의 죽음과 저주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히 보호해 주실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이제 점점 현실로 닥쳐오는 마지막. 환란의 때에도 이 약속을 굳게 믿고 죄로 혼탁한 세상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성막 안에서 거룩히 구별되어 살아감으로 모두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